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공을 끝까지 봐라. 임팩트 이후에 볼이 나갈 때도 공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바로 머리를 고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턱을 들고 머리를 살짝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라. 라는 내용으로 머리를 고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자, 오늘은 시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네. 자 우리가 시선이 뭐 셋업을 잡을 때나 백스윙을 갈 때나 다운스윙 임팩트 들어올 때까지 전부 다 공을 바라보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이 시선이 타겟 쪽으로 넘어가야 되냐 내 공이 떨어지는 거는 언제부터 봐야 되냐 라는 게두 가지가 합쳐져서 바로 헤드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머리가 이동하지 않고 높낮이가 변하지 않고 시선이 잡혀있는 상태를 우리는 헤드업이 하지 않, 헤드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자 머리는 고정시켰어요 턱도 들었고 머리도 살짝 다운스윙 때 왼쪽으로 이동을 시켰고 언제 왼쪽 타겟 내 공이 떨어지는 곳 그곳을 언제 봐야 되냐 자 우리가 다운스윙을 들어가게 되면 은 몸은 왼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클럽도 같이 왼쪽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 상태에서 내 시선이 공을 바라보고 임팩트 팔로스로 쭉 뻗어지게 돼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은 머리는 고정돼 있고 몸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기 왼쪽 목쪽 이 부분이 쭉 늘어나게 돼요 근육이 잡아주는 모양도 어느 정도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동작이면서 굉장히 방해를 주는 동작이기도 해요 자, 내가 어느 정도 머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뻗어낸다면 근육이 쭉 늘어나면서 몸이 뒤로 빠지지 않게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자,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이걸 붙잡고 있으면 내 몸이 왼쪽으로 열려주는 동작을 방해를 하는 게 바로 이 목근육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을 칠때 여기를 지나치게 잡아 놓고 시선을 완전 왼쪽으로 보내지 않고 다운 스윙과 팔로 스루를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전이 굉장히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공을 때리다 말아 버리는 그런 자세가 나오게 되죠. 자, 헤드업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공을 보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공을 오래, 오래 보고 있게 되다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전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게 되고 스윙 스피드가 줄어들면서 거리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시선은 돌아가야 돼요. 턱 높이는 유지하고, 머리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시선은 넘어가야 돼요. 자, 시선은 언제 넘어가냐? 공이 맞는 순간이요.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공을 끝까지 봐라.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자, 내가 백스윙을 갈 때, 공을 보고 있고, 다운 스윙이 들어올 때, 공을 보고 있고, 임팩트 이후에 볼이 나갈 때도 공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공이, 공의 이공 움직임을 따라 넘어가면 은 자연스럽게 머리 왼쪽이 열려요, 이렇게. 견눈질로 보면서 따라가는 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살짝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잡아주는 힘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목이 훨씬 편안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 목이 편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내가 임팩트가 되면서 공을 따라서 왼쪽으로... 시선을 넘겨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어깨가 열려줄 수 있는 내 몸이 충분히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공간이 생기면서 그 공간을 눈이 방해를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더못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맞는 상태에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따라서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의 회전이 조금 더 부드럽게 진행을 하게 돼요. 이거는뭐 드라이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그러기 때문에 시선은 너무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마세요. 시선이 너무 디보지 생기는 것까지 보고 넘어가야 된다 자 이거는 머리가 들리거나 혹은 머리의 위치가 이동을 하는 분들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레슨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다만 내가 턱을 들어 놓고 머리의 위치를 왼쪽에 고정을 시켜놓는다 하면은 내 머리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자그 상태에서 시선만 넘어가는 거예요 머리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시선만 넘어가고 그러면은 여기 바짝 서 있는 이 근육이 시선이 넘어가면 굉장히 부드럽게 변하게 되기 때문에 몸에도 훨씬 무리가 덜 가게 되고 몸의 회전도 훨씬 더 자유롭게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칠실 때는 드라이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팔로스로 멀리 뻗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맞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보낸다라기 보다는 맞고 넘어가면서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팔로스로 동작을 해 주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클럽 헤드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공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출발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항상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되죠 자, 내가 아무리 공이 따라가는 것을 보려고 해도 클럽 헤드와 볼은 내가 눈한번 깜빡하는 사이에 쭉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걸 맞자마자 따라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런 동작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동작이 나와요. 자, 그러기 때문에 머리가 일찍 들릴 거라는 생각은 잠깐 접어두시고턱 들고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시면서 시선은 계속 공을 따라서 이동한다는 라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스윙이 훨씬 더 부드럽게 막혀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몸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회전으로 훨씬 더 빠른 회전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회전으로 조금 더 쉽게 공을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시선 이동에 대해서 알아본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